Oh, 야, 야, 야, 야, 야. 저 오랜만이다 헌터 말이야? 에? <웃음> 저 오랜만이다 헌터 말이야? 옛날에 대동구고 여기 동해바닷가로 튄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헌터가 뒤져 버리야게 작사한 날이야? 아차, 이거 정말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니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아야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헌터 성니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랑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카진성이라고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데, 우리 아가치 컨셉인데, 사실 오버 컨셉 아니에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진성 말입니다 옛날에 헌터바리 동생이 소꿉놀이할 때 저한테 개 처맞고 코피 철철 흘리던 때가 어제 갔던데 롱에바닷가에서 거의 위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짜이있게돈좀 옛날에 못받았던고첫 받으러 왔습니다. 바로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롱마리 초배르빠리에요형들 <웃음> 오늘 돈 대신에 네. 군소 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산마 주던튀겨주던 간에 아가리 꽂아주던방아 <웃음> 형이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그럼 오늘 그럼 아가리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후아자 <웃음> 그러면 음. 바로 가시죠. 바로 형 따라오면 될거 같아요. 나가지 아, <웃음> <웃음> 개비야 괜찮아 착한 사람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왜 나도 착한? 제가 안기는 강아집니다. 뭐 잘생겼으니까 봐주는데 사실 나한테 봤다 맞았어야 돼. <웃음> 저런 표정 지만. <지면이. 웃음> 런터 동생아 내가 여기 롱야 딱 오는데 갬성 뒤져버리게 해안도로 달릴라고 차좀 하나 뽑았다. 여기 딱 보이냐? 야 스포츠카네. 루스카니야 루스카니. 루스카니. 루스 앤 카니 차량이 되겠습니다. <웃음> 자세 한번 보세요. 나이색으로다가 초배로 <웃음> 빠래 <웃음> 와. 기가 막지일체랑 <웃음> 쇼바 딱박아둔 상태에서 흡기 배기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 아 잠시만요.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옷은 이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민수해가지고 라이너 사냐 라이나 사. 이거 <웃음> 가지고 나이트 딱 입고 가면 여자들 자체가 g d 줄 알고 이거 얼마 좀 사셨어요? 200만 원 민수는 <웃음> <웃음> 8만 키로 탄 거야 28,000 아니다 오늘 입박죽하라고 군소 잡으시러 가시나요? 팬티만 입고만 첫 들어가도 되고 <웃음> 자군소 잡으러 같이 가요 레츠고 형님 <웃음> 양아치에서 점선 순수해지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뒤집게 군소 잡으러 가겠습니다 레츠고 컴온 자 <웃음>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석축으로 와가지고 한번 라상라삭해볼세요 라삭라삭, 라삭라삭 한번 집어주세요 형님 라상라삭자 <목소리> 그래도 오늘 물이 맑아요 형님 물이 맑습니다 오늘 군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군소 한번 빨아보자 빨아 보자. <목소리> 군소 빨아보자 사람 처음인데 <목소리> 자 여러분 이쪽에 가끔 군소들이 있는데 와 오늘 그래도 물이 많이 빠졌네 원래 이쪽 벽면에 어. 군소들이 좀 많이 붙어있기도 한데 오늘같이 없는 날은 저쪽으로 좀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형이 오다 보니까 돌아가지못 없어진 것 같아 <목소리> 아니 석축에 두두 신고 온 사람 처음 하나 이게 그 레지터 신발이라고 응. 르레곤볼에서 딱 짜세 있는 친구들만 신는 신발이야. 르레곤볼 레지터 신발. 레지터 한 신발입니다. 아 라삭 라삭. 저런데 해초 보이시죠? 저런데 이제 동그란거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로 라삭 한번 딱 해보면은 물컹하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홍합. 홍합 파래. 홍합 짬뽕 먹고 싶어요? <웃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미끄러지면 바로 짜세 빠지버리니까. 이렇게 다빠지면 튀기는. 그래 <웃음> 저 공사 안 했는데 형님 딱 오신 날까 공사를 또 해버리네. 너의 삶에 <웃음> 터전이 없어지는 거야. 나라고 하는 <웃음> <전산간에 웃음> 거야. <웃음> 아, 저 자동차 유튜버 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자동차 유튜버 하면 일단은 나한테 포르쉐를 사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짜파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이래가지고 원래 군손 날씨가 좀 밝은 날에 이렇게 앞으로 뿅 나와가지고 해초 같은 걸아삭나삭하고 있거든요, 형님. 운도. 여기 따라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바로 봤어 보는 거야 얘 어쩌면 물에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어리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동맥기 나오거든요 좋아하시죠? 로동래기, 로동 좋아하시죠? 로동 렉기 너무 좋아하지? 로동 레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야, 아, 바로 빨면 되는 건가요? <웃음> 진짜 빨까봐 <빨간 거> 무섭네 <웃음> 아니야, 아니, 거기 죽이는 거고 잘 사세요, 이러면서 <웃음> 육지에 두시면 어떻게 해야네 자, 여러분 최초로 군소 잡는데 통을 안 가져오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요걸 왜 가져왔냐면 딱 거기에 군소가 올려졌다 그러면 은 바로 <웃음> 자, 우리 형님들 제가 군소 1만원에 항상 웨이터 느낌처럼 갖다 드리도록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군속꼭 잡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속사빙 바라볼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석추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헤루지라는 장소로 가서 한번 룩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돌아간 길에 물고기 한 마리 죽어있는데 저거 성대로가거든요 혹시 형님 이거 묘사해 주실... 아이고야 이미 묘사를 하고 계시구만 다시는 이거 부탁 안해가겠다아우 형님 또 숨어보셔가지고 형님 조심하세요 여기 바로 미끄러집니다 너무 딱 아깝네요 오늘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웃음> <레스 없는 새끼. 웃음> 야아다 형님 군수 안으실수 있었는데 중어 밟 뻔했는데 밟 <웃음> 중어 밟 <웃음> 뻔했는데 <웃음> 아 우리 형님 이고 자주 타고 보니까 아주 짜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 램성 뒤진다 <웃음> 고래 잡아버릴 거같아 <것> <웃음> 박살 버리기. <웃음> 자 형님 여기가 형님 오늘 먹고 토하실 군소가 아주 드실거린 곳입니다 음, 너무 맛있겠다 <웃음> 오늘 물이 많이 차있어가지고 형님 저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돼지는 거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참고서도 개구서도 그냥 가리지 않고 일단 잡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상황 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원래 이 군소가 형님 이런 돌 같은 데 있죠 이런데 많이 붙어있어요 잠시만 이거뭐 하나 있다 형님 바로 빨아버리시죠 아어 오케이 <웃음> 생선 파리 <빠레>. 아우 <웃음> <라스, 라스. 웃음> 어, 냄새 개난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밖에 빼둘게요 이런 날이면 군소가 없는데 큰일이네 여기 형님 지금 한 3시간 달려오셨는데 <웃음> 왔는데 만난 군소레끼를 빨아야 되는데 루스카는 그냥 180으로 직발 꼿고 하는데 낙지 두개 끼는 소 왔는데 이거는 군소가 아닌데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형님. 아 요렇게. 약간 꽃감 느낌처럼. 아 그렇죠 꼬감야 이거 진짜 큰 났다 큰 났어. 형님 코 나오신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웃음> 당황하시는데? 와 여러분 진짜 상황 안 좋습니다. 지금 두 시간 달려서 오셨는데 이거 못 잡으면 오늘 개처 맞을 것 같은데. 못 잡으면 바로 나가리차 <웃음> <웃음> 진짜. 개. 잡아야 돼 여러분 무조건 잡아야 돼.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군소레끼야? 군소리끼 어디니? 진짜 개 군소로 나와라 참 군소라고. 소이고 그냥 메이기게 저는 이쪽에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빠고빠고 양팔 벌리시고 그렇지 저복장 입고 가죽장 하시는 사람 처음 봤네 자이 드라마 들어볼게요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한 마리만 개방했잖아개오 개발해 간장게장 파래. 물어 이 새끼야 물어 물어봐 <웃음> <웃음> 이내 새끼가 내 새끼 개고소 조그만 거라고 나오면 가져가서 먹을게요 야 구운 쇼레기 근데 너무 작아요 야 맛있겠다 아. 대박이다 바로 먹자 초장갑 먹자. 바로 <웃음> <웃음> 한번 맞아보세요 갬성 뒤진다 예.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쭈꾸미 대가리 느낌이라고 해요 <웃음>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형님? 어?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웃음> 야, 일단 여러분, 너무 작아도 개군소니까 일단 킵해둘게요. 통이 없으니까 뽀지 뚜껑에. 어 야, 딱이다, 딱이다. 여기 줄 지어가지고 펜젤과 군소들 만들면 되겠다. 여덟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그걸로 드시려고, 형님. <웃음> 안 들어, <덜어>, 져거어가야 <저렸던가? 웃음> 자, 넘어갑니다. <웃음> 자! <웃음> 오! 군소, 군소, 군소! 군소파! <웃음> 군소필품 <필만한 소. 웃음> 군소복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봐. 너무 맛있겠어. 칼팸 쏙배어물고 싶어, 막. 진짜? <웃음> <웃음> 냄새 뒤지죠? 어,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웃음> <웃음> 이거 썩은 거 아니지? 항상 썩어있어요. 자, 헨제가 개구소들 한 마리 더. 원래 저희 커지면은 4 0 c m 까지커집니다 개맛있겠다. 아까 썩은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웃음> 형님 지금 좀 넘어질 것봐 나약한 모습이 약간 보이는 <웃음> 것 같... 신호를 <웃음> <웃음> <시도를> 주고 들어라아 <웃음> 평상시 카지선볼수 있었는데 아... 형님 여기 조개 있습니다 조개 <웃음> 어디 어디 조개, 어디 조개 조개 조개 만들가네 뒤진 거잖아 이 새끼야 뒤지고 싶어? 벌써 조개 빠셨네요 속으로 초장 <웃음> 찍어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소주 4병씩 빠는 거야 <웃음> 자 형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두 마리로 하실까요? 아가리한 번에 넣는다면 <웃음> 먹어볼게요 <되나>? 왜냐면 형님 <웃음> <웃음> 지금 손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형님 선물 있습니다 뭔데? 대상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빡쳤냐 왜 이렇게 뭐가 낫냐 이거 <웃음> <웃음> 빡치면 돌기가 나와요 어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딱 이거는 제가 먹어보도록 이거 <웃음> 너무 작아서 방생해야 돼요 형님 유튜브 네. 채널 네. 날라갑니다 한한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자방 군소 두 마리 할 건데 잠시만요 웨이러 레오박 앤마이티에서 활동을 <웃음> 좀 했었습니다 자, 가볍게 <웃음> 가리에저 대세 저. 팁 2만 원 주세요 <웃음> <팁> 2만 원 <웃음> 소소하네요 2만 원 일단 선빵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5만 원 주셔야 돼요 <웃음> 그래야 서비스 상습 들어갑니다 아.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들고 가서 카진세연이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나사. 먹어보려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골쇼래기 두 마리 다 잡아왔는데 자 혹시 오늘 이거 형님이 손질 가능하십니까? 허토동생아 아, 내가 옛날에 그 뱉다는 건뭐 일도 아니었어 소시장 <웃음> 일할 때는 가볍게 그냥 배다가지고 살짝 그 내장 그딱 올린 상태에서 뭐시어가지고 줄넘기도 딱한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쇠오르고 그냥 딱 먹고 그랬었지 내가 쌉쏘리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님 혹시 줄넘기 할때발찌가나 한번 볼수 있을까요? 거의 그냥 로키 느낌이않 진짜 <웃음> <웃음> 아에요그 <웃음> 와중에 헌터 <웃음> 파이오래하시거야 <오해> <웃음> 동생 잘 되는 가네인정 <데려가네. 웃음> 어. 하셨으면 여러분 음. 카진성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룽성 아니 원래 이게 삶아서 어. 먹거나 무침을 해서 먹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막 카레 어. 먹고 다싸다 해먹어봤는데 요거는 안 해봤어요 기름 없이 그냥 열로만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굽는 거 굉장히 남백할것 같아 한번 <웃음> 먹어보세요 <웃음> <거. 웃음> 자 형님 저기 군소 잡아주시고요 군소 잡고 자칼 어. 하나 꺼내드리겠습니다 랄 하나 발라랄 어. 랄 어떻게 좋을까요? 라시미 느낌 있잖아 요게 아, 제일 라시미 아, 느낌 납니다 자, 그리고, 여님 딱, 음. 보시면은, 뒤집어 보세요. 요거, 요거, 뒤집어. 네. 오, 뭐가. 자, 있지? 요게 배입니다. 요게 배. 아, 배떼지? 네, 요 아, 배, 아. 가운데를, 나를 딱 세워가지고, 음. 라상라상 아. 일자로 좀썰었어요 아, 여기 배떼지는. 네, 다 그래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약간 흥부하다. 놀고, 놀별게... 어, 뭐야, 나무. 터 터졌어, 터졌어. <웃음> 갑자기 소녀 되시네요. 오우, 좋아요. 오, 좋아요. 라상라상. 오, 이거, 아, 어, 아, 내 뭐, 뭐, 네 뭐, 네 뭐, 장, 네 뭐. 장. 어, 어, 아, 쫄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개쫄하네, 형님. <웃음> 칼 내려두고, 바닥에 내려주세요, 바닥에.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바다생물이라는데, 아, 어. 나는 육지생물을 많이 했어요. <웃음> 자, 그리고 얘배 양쪽 다 잡고, 뒤집어줘. 매장 포아래, 오케이. 꽃게장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꽃게장을 싹다 빼서 버리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싹 하면서, 요거 한번 틀면서 또 외출 줘야죠. 워터 포아래, 자, 폭포 포아래. <웃음>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빼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으로, 어우, 뭐가 커지네요.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웃음> <스데기> <웃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야 이거 색깔 <웃음> 딸기도 있어 딸기 암 <웃음> 딸기 내 발이 노자 노자 노자 노자 이렇게 곱창 손질하듯이 막곱창 <웃음> 느낌으로 <웃음> <갔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뱀뱀>, 튀김지니 <웃음> 빼도 빼도 뭐가 내장이 많이 있어요 계속 나와 형님 <웃음> 그래도 <웃음> 이거 타투가 구겨지네요 약간 요즘에 비싼 타투를 한 거라 가지고 움직이니 담지 되면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그런 거요 인공지능 타투 형님 그만드세요 먹을 거 없겠어요 뭐다더 살라 그래? 자 이게 다된거는 바로 여기다 올려 예아 4끼 네한 마리 담았어요 아한 마리 더 해야 돼요? 한 네. 마리 아, 먹어야죠 한 마리씩 형님이 큰거 제가 작은 거 장유유서라고 아 어, 이거는 좀 작아가지고 어, 살고 진짜? 싶어서 그러는데 저의 손에 걸린 이상 배때지는 갈려진다고 야어 <웃음> 뭐? 이거 새똥 같은 거어 이거 초록색 보세요 워터야 <웃음> 워터바리 자 우리 헌터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자연의 맛을 살려서 최대한 내장을 안 빼고 <웃음> 본인 건 이렇게 조사버려 놓고 대충 <웃음> 어, 어, 한거아요 왜냐면 이런 내장들이 들어가야 고수워 <웃음> 나그한 입만 버티면 됩니다, 형님. 오늘 구역질 안 아, 자신 있으신가요? 무조건 자신 있죠. <웃음> 약간 너구리 들어있을 그런 다시다 같은. 형님 너구리니까 라 진짜 생 너구리 생각했어요, 잖아요. 어. <웃음> 형 뒷머리 왁스 제대로요. 안, <웃음> 안, 안 빨아가지고 감성 좋게 넉 졌다라고 말했지. 여러분 이렇게 형님이 다 손질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바로 프라이팬에다 구워버리죠. 깔끔하네. 그렇게 먹어야지 응. 양념치고 뭐 이렇게 MSG 들어가면 맛이 없지. <웃음> 그냥 싸인 그대로 라가리에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라가리에 드랍도 <웃음> 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벌써부터 침이 심지해데요 형님 또 먼길 오셨는데 여기서도 저희 베프 들어보셔야죠 이제 자 한번 베프의 라가르타 노래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게 자 베프야 도와줘 렛츠고 컴온 베프가 이빨을 너무 잘 까는 것 같아요 럼방지 새끼가 뒤져버리세요 베이브팔에 가스맨 고식가스 미친 거. <같은데>. <웃음> 컨셉이죠? <웃음> 런셉 셉셉물 런셉, 바로 한번 세요 요가 앤 파이어 한번 더 요가 앤 파이어 <웃음> <웃음> 어, 저희 로버 니한테 맞아 죽습니다 오케이 로버 니에게하다라는말자 요가 앤 파이어 집혀.. 집혀버리세요 불을 집혀버리세요 마지막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요거 뭐예요? 요가파이어 네끼 아, 리트리트 아이터자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에달궈지면저 우리 군소 네끼들이 굉장히 아쉽지만은 저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삭라삭 해버리기 위한 어떤 징조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라토 룬소 네끼 파이어리 징이 새끼야 버버려 타이어야 타이거킥은 뭐야 킹오파이터 <웃음> 느낌이잖아 아리오파이터 제가 대체 저부터군소중에 제일 불쌍해 보여요 형님때문에 저한테 완판치를 처음 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거 아, <웃음> 말씀을 드릴 수있까요자 그러면 보시면은 개구소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죠 와, 자체 물이 쌓여있어요 쪼그라든 맛이 진짜 뒤지네 깔끔하게 먹겠는데 <웃음> 제발 뱉었으면 좋겠다 <웃음> 소리가 이상해 떴다가 떨을 때 소리가 철퍼덕 소리나는데 육즙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네요 그래도 음식 같은 냄새가 나네 <웃음> 그죠 이게 살 삶으면 사실 음식 같은 냄새 안 나거든요. <웃음> <웃음> 막은 저 당황하실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앵글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아, 아. 여러분, 저도 후라이팬은 처음 구워 먹어보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카즈세 형님이 굉장히 비위가 좋으세요. 저는 그 여자 비위도 잘 맞추고요. 선영님들 어. 그 비위도 많이 맞춰가지고 어. 행동대장도 했었어요. 비위랑 비위는 다맞춰서산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냥 좀 쉽게 드시지 않을까. 봉뻥이가 피는 느낌인데? 후라이팬 작살 느낌인데? <웃음> 살짝 물 부을까요? 오. 자,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물 살짝 부어서 할게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물에 한번 살짝 가볍게 데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물을 빼고, 바로 후라이팬에 조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거 사실 삶아서 먹는 거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또 후라이팬에 한번 조질게요.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넝신 나간 쌤. <웃음> 보여주세요. 한번 조사, 조사. 로사로사, 로사피플. 로사버를 캣쳐뿌 무조건 몸을 쓰시네. <웃음> 너처럼 이렇게 메가 유튜버가 아니잖아. 열심히 하자, 일단 자,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 증하거든요. 바로 턴 오프. 일반 개군 소화할 때보다는 훨씬 더좀 맛있는 냄새 하거든요. 일로 와, 이래, 이끼야. 너도 뽀시래, 이끼야. 자, 형님. 다된것 같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그런데> 괜찮으시죠? <웃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게 6시 내 고향에서 우리 러머님들이 해주신 그런 음식 같다 스 s 스오게 y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고추 두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많이 먹어봤으니까 제가 좀 작은 거 먹고 우리 형님이 장유유서기 때문에 큰거 장유유서 큰거 하나 더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먹어보죠 <웃음> 먹을 수 있죠? <웃음> 그럼 어뭐 가볍게 비비가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군대에서 네. 뭐 더한 것도 많이 먹어봤지 아. 어, 좋았어 이걸 썰어먹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냥 한 입에 땀 <웃음> <웃음> 포도송이 젤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비싸게 생겼죠? 마이고민이렇마이고민이느낌으로딱 그냥. 한번 라상라로보겠습니다라바 커!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웃음> 마이거 보니나가리쳐 넣을 수 있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이 <웃음> 눈물 나네. 로니하진면서 <웃음> 이렇게 나가가면서 처음 봅니다. <웃음> 와. <우와>. 아이 근데 <웃음> 시력에 좀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문이 한쪽이 감기면서 어우 그물 나오는 느낌이. <웃음> 와, 근데 여러분 저거 진짜입니다. 와 지금 눈물 나온 거 보이시죠? 어. 여기 눈물 고여있는데. 형님 정신 차리세요. <웃음> 아이다 찍지 만 새끼야 <웃음> 란신니이란신창이 란신차이가 되버렸어요와 <웃음> 여러분 저거 조그만거 먹었는데 먹고 한 세일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진짜로 한 두세일만에 이렇게 온건 처음이고 그리고 우리 형님이 제거 한네배 되는 거지 것저는데 한번 힘을때 그 육즙 커졌을 때 그냥 눈물이 겨자가 빤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겨자를 빨아요 <웃음> 어떤 맛이에요 형님? <웃음> 몸에 들어가면 안될거 먹었다는 <웃음> 느낌이 나고요 후쪽이 그냥 풀바닥게 찡그러지고 혓바닥이 반쪽 마트기가난 느낌이 나요 <웃음> 아 저는 이게 <이제 웃음> 많은 부스로 먹어봤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 후라이팬에 처먹다가는 저세상도 가고 그런 거아니 후라이팬에 처먹는 게맞죠 아, 후라이팬에 처맞고 그냥 피철철 흘리는 게 낫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국은 소를 뭐가 아니에요? 뱉어봤는데 어, 오늘 어떠셨어요? 까불면 진짜 락때를 수 있더라고요. <웃음> 알게 <웃음> 되었습니다 <웃음> 카진성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하는 컨텐츠데일이 컨셉으로 딱가져가 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채널로 드랍다 넘어 오셔서 런터파을 이제 버리시기 바라고 쌉소리기요. <웃음> <웃음> 약간 심했다는 말할겠지 쌉소리로 마무리 딱. 노딱이 붙지 네. 않기 위해서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에도 우리 진성이와 같이 와가자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런 빨리였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이 새끼야 이거 못하겠다 이 새끼야 진짜 올로라이트 할 뻔했잖아 맛있는 거 사줘라 <웃음> <웃음>